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틴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요거예요. 짜잔! 요거는 퍼플리쉬의 퍼스널 벨벳립 틴트거든요. 네 가지 컬러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퍼플리쉬 같은 경우에는 그 임보라님이 만든 브랜드여서 SNS에서 굉장히 핫한 브랜드거든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네 가지 컬러예요. 원래 기존에 네 가지 퍼스널 컬러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 보내주셨 이번에 사용을 해보게 됐어요. 이네 가지 컬러를 제가 너무 뜯고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써보려고 참고 이 하나만 뜯어서 좀 사용을 해봤었는데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컬러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지속력이 진짜 좋고요. 지속력이 그때 제가 고기를 먹으러 갔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면서 상추 쌈 싸먹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었는데 어, 나중에 다 먹고 가기 전에 얼굴 보니까 얼굴 그 피부 빼고는 좀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입술은 따로 수정을 안 해도 될 정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덧발라주고 그랬었거든요. 지속력도 되게 좋고 굉장히 입술이 부담없이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이거는 지금 먼저 바르고 있었던 컬러인데 퍼스널 버밀리언이라는 컬러예요. 버밀리언 컬러는 진짜 저 같은 가을 봄톤 분들은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게 가운데한테 더발라줄게요 이게 덧바를 때도 굉장히 텍스처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가요. 이렇게 가운데에 발라줬는데 조금 더 진하게 오렌지 느낌이 나오죠. 근데 아까처럼 얇게 한겹 깔아주면은 약간 밀크티에 그 브릭 벽돌 같은 거한개 이렇게 딱 떨어뜨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발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텍스처가 가볍기 때문에 저는 그 오버립해서 바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있을 라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퍼트려주면은 이렇게 되게 입술이 뽀용뽀용하게 발리거든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입술을 확장해서 오버립을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형은 너무 좋습니다. 약간 브릭 계열이나 오렌지 컬러가 살짝 들어간 그런 립을 좋아하시면 이 컬러는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틴트 안에 꿀 추출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보통 벨벳 립이나 조금 뻑뻑한 립스틱 같은 거 바를 때는 입술이 되게 각질 부각이 많이 되고 두껍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꿀추출물 때문인지 조금 바를 때는 촉촉한 느낌이고 그리고 입술에서도 되게 그냥 편안하게 있어서 되게 입술이 가벼워요 그리고 요 포장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거 딱 왔을 때 포장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홀로그램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퍼스널 바이올렛, 퍼스널 버밀리움, 뭐 퍼스널 로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컬러명이 다 있고 이 앞에 체크가 다돼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까지 신경을 쓴 느낌?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괜히 포장지 버리기 아까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뜯어내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지금 처음 뜯어보거든요 이거는 퍼스널 바이올렛 컬러입니다 이런 사실 보라색 컬러는 사실 조금 두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발라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만 <웃음> 너무 보라색인데 <웃음> 너무 보라색인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사실 이런 컬러들은 좀 무서워서 도전을 안 하는 편인데 막상 발라서 퍼트려주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오렌지랑 보라색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다음 컬러, 로즈 코랄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발라볼게요. 이렇게 입술 가운데 바르고 은반판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외곽까지 퍼트려줍니다 루지안 로즈 MLBB 느낌이에요. 이 컬러를 좀더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볼을 좀 살짝만 지우고 아까 블렌딩할 때 손에 남은 컬러로 볼 터치를 조금 해줘 볼게요. 어, 확실히 볼 컬러 바꾸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이게 일단은 제형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아까 제가 입술 외곽 블렌딩할 때 손에 묻은 그 양으로만 볼터치를 해줬는데 발색이 너무 잘 되고 이게 뭉치지가 않네요. 너무 이쁘다 컬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볼터치 너무 이쁘다 되게 귀엽고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의 컬러. 요거는 마지막 컬러인데 요거 한번 섞어서 바르려고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뜯는 게 너무 재밌어. 퍼스널 로즈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공홈을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섞어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가운데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얘는 조금 더 코랄 느낌이 나는 로즈 컬러예요. 아까 걔는 조금 더흰기가 많이 들고 헉, 너무 예쁜데? 이거 섞어서 바르니까 진짜 예쁘다. 이 컬러도 살짝 묻혀서 볼터치 가운데 포인트로 근데 진짜 좋은 게 약간 립 제품으로 볼터치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좀 뭉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립스틱 같은 걸로 했을 때라든지 그러면 베이스가 벗겨지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가벼워서 그런지 볼터치를 해도 그냥 진짜 파우더와 블러쉬로 이렇게 뽕뽕 해준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저 원래 핑크 컬러 좀잘안 바르는 편인데 이정도 핑크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볼터치로 해주니까 완전 소녀 볼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 컬러도 단독으로 한번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지워줄게요. 근데 제가 지금 입술이 엄청나게 많이 터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인데도 발랐는데 입술이 괜찮아. 아니 그리고 이거 지웠는데 그대로인 거 보이세요? 진짜 지속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착색이 틴트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 바이올렛 컬러를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약간 무섭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딱 봐도 웜톤이잖아요. 머리도 웜, 지금 눈도 완전 웜하게 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올렛 컬러 어떡해요. <웃음> 음. <웃음> 이건 진짜 퍼플 언니만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웃음> 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 그 섞어서 바이올렛 발랐을 때는 차라리 더 낫죠. 로즈 컬러랑 한번 섞어서 발라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단독으로 소화를 잘할수 있는 거는 퍼플 언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로즈 컬러랑 섞어바르니까 괜찮네. 이거만 이렇게 단독으로 바르기는 저같은 파워 웜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블러셔를 퍼플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퍼줄에 남아있는 그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퍼플 블러셔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안 들뜨고 예쁘게 잘 발려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도포를 해주고 나서 안 묻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 퍼트려주면서 쿠션으로 덮어줄게요. 볼터치를 또톤 컬러를 이렇게 또 맞춰줬더니 아까 전에 엄청 심각한 상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네요. 퍼플 단독으로 바르기 좀 어려워서 로즈 컬러랑 살짝 섞어서 발랐어요. 저 말고 좀 힙한 언니들이 바르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오렌지 컬러랑 이 바이올렛 컬러랑 섞었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 이런 느낌? 이제 마지막 컬러인 퍼스널 로즈 컬러 로즈 컬러를 발라볼게요. 음 예쁘다. 라인을 뭉개뜨리면서 오버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또 블러셔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바르고 블러셔 너무 진하거나 경계가 좀 있거나 하면 은 그냥 아까 쓰던 그런 퍼프로 해가지고 경계 부분을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면 은 자연스럽게 블러셔 한 것처럼 되거든요. 어때요? 응 음, 마음에 들어. 로즈 컬러는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에 진하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버밀리온 컬러랑 로즈 컬러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줬고 블러셔도 버밀리온 컬러로 살짝 발라줬어요. 퍼플리쉬의 퍼스널 벨벳 립 틴트 4가지 리뷰를 해봤는데 왠지 인스타에서 핫했던 제품들은 제품력이 살짝 의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진짜 제품력이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계속 믹스해서 바르고 한다고 한 6번 넘게 지우고 바르고 했는데도 입술이 보면은 각질이 하나도 또안 일어났거든요. 되게 촉촉하게 잘 발려가지고 발색하고 하는데도 되게 부담없이 잘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가려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틴트 색깔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